Nevada, Prospero, <Front room> año y f e l i c i d I wanna wish you, <mile> I wanna wish you a merry Christmas. I wanna wish you a merry Christmas. I wanna wish you a merry Christmas. From the bottom of my heart, I wanna wish you many. I wanna wish you a merry Christmas. I wanna wish you a merry Christmas. You Merry Christmas from the bottom of my heart, of oh my heart, of oh my, oh my, oh my heart. Merry c h r i s t m 감사합니다. 왜 웃으셨습니까? 네? <웃음> 아, 아 빨간 크리스마스라서요? 마음이 허해서 옷 하나 샀습니다. <웃음> 여러분도 다 그러실 수 있잖아요. 아 오늘은 그 제가 김창욱TV에서 뭘 하려고 하고 어떤 콘텐츠를 하게 됐는지 소개도 좀 해드리고요. 그리고 돈 있는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릴게요 <웃음> 이제 돈 없으면 안 돼요 어, 저는 이제 그 약간 실향민처럼 좀 살은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고향이 있으나 고향으로 갈 수가 없는 삶을 좀 오래 살은 것 같아요 어, 왜냐하면 음, 어려서는 엄마 아빠가 다투는 걸 많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전 집이 그렇게 편하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좀 들고 고향으로 이렇게 내려갈 때가 됐는데, 이제 엄마는 자꾸 아버지가 좀 어이없고 좀 황당한 그런 행동과 말을 하시는 거를 자식이 이제 구정이나 추석에 내려오면 모았던 거를...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집 있죠 아, 정말 너무 막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그것도 듣는 것도 좋은 말 듣는 것도 하루 이틀인데 계속 그말 듣는 게 쉽나요 그러면 이제 엄마 얘기하는 동안 계속 장판 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제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고 싶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어. 되게 좋은 고향에서 태어났지만 집을 가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리고는 오래 떠돌아다닌 것 같아요. 제 정서가. 이제 그러다가 사람이 그 시기가 누구는 30대에 오고 40대에 오는데 저는 한 30대 중후반이 되니까 아, 좀 힘, <웃음> 힘들다. 좀 쉬고 싶다. 어디에 이렇게 조금 앉아있고 있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정서적으로 그걸 못 하겠는 거예요. 없으니까 그런 데가 이제 그 무렵에 누군가를 소개를 받았는데 이제 그 사람이랑 포프리 사장님처럼 이렇게 인연이 된 거예요. 그러더니 마침 그 친구도 자기 와이프가 좀 마음이 힘들 때 누가 제 강연을 보내줬는데. 와이프가 그 강연을 본인한테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 <웃음> 제주도에 보롬왓이라고 있어요 보롬왓 어렵죠 바람이 부는 밭이라는 뜻이래요 그게 거기 대표인데 이제 이 대표를 만났는데 이 대표가 이제 저한테 제주도 사람이고 그러니까 또 이제 학교를 비슷한 학교를 나왔더라고요. 제가 특수목적고등학교 나왔거든요. 공고. 어, 걔는 상고를 나왔더라고요. 뭐 삐까삐까죠. 뭐 상고나 공고나 뭐다 그런 거 짜친 학교거든요, 사실은. 근데 뭐 지는 뭐 자기가 더 괜찮다고 죽방날 옐라우씨 어디서 상고가 공고한테지뺀찌로 맞아볼래. 근데이 친구는 상고 출신인데 엄청 어렵게 은행을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신용보증재단이라는 국가신용기관에 들어갔는데 엄청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자기가 대학도 제대로 나온 스펙이 없고 상고만 나오니까 그 조직에서 살아남으려고 엄청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강의할 때 그랬거든요. 저는 대학밖에 안 나왔잖아요. 전 성학과밖에 안 나왔잖아요. 유학도 안 갔다 왔어요. 사람들 다 유학 갔다 와요. 성학한 사람들. 로마에 산타, 산타모니카, 아니다, 산타모니카래. 산타체칠리아. 산타모니카는 먹는 거고요. <웃음> 근데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 나는 서울대학도 아니고, 연대도 아니고, 예종 나온 사람도 아니고, 나이도 어리고, 그러니까 처음에 기업 강연 갔을 때 어떻게 했겠어요? 전부 어른들인데, 남자분들. 오늘 지금 오신 포프리 남자분들 같은 분으로 100%. 이렇게 딱, 딱. 웃긴 얘기에도 이렇게 웃고. <웃음>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서 살아남으려고 힘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할 것도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마음에 힘을 주면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요.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면 모든 표정에 힘이 들어가요. 그래서 힘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뭐 이런 게 아니라 안녕하십니까.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김창욱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세바시 봐보세요. 제 목소리가 다 거의 그래요.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김창욱입니다. 이렇게 한다고요. 필요 이상의 힘이 들어가요. 사람이 살면서 필요 이상의 힘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 그런데 저하고 그 친구는 마이너를 출신이기 때문에 메이저로 들어가려고 하는 진입 과정에서 우리가 힘을 주는 게 있죠. 나 학력이 모자라다고 생각하거나 나 나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니면 이 시댁은 되게 뭔가 품위가 있는 집안인데 나는 그런 데서 잘하지 않았어요. 아니면 다 동기들은 괜찮은 학교 나왔는데 난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걸 경험했을 수 있죠.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을 하신 분손 한번 살짝 들어보실래요? 주 어느 정도 있는지 알고 싶어요. 강사님 저는 그런 환경에 들어가서 제가 거기에서 극복하려고 엄청 힘을 주고 살았던 것 같아요.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잘 사는 분들이 왜 강의를 들으러 오셨을까요? 아, 자, 그럼 마이크 한 번만 쳐보세요. 우리 스태픈 선생님은 왜 힘이 들어가셨습니까? 네. 뭐, 항상 그냥 일상 속에서 음. 힘이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뭐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어, 의식? 뭐, 어떤 의식? 어, 시선이요. 어떤 시선이요? <웃음> 한 번에 얘기해주면 안 됩니까? 지금 저하고 뭐 숨어 고개 합니까? <웃음> 자, 서로 상의하지 말고 얘기해봐요. 모든 걸 여자한테 의지하지 말란 말이에요. 자, 제 친구 곽봉은하고 똑같아요, 지금. 자, 뭐 때문에 의식을 하게 됐어요? 사람들의 어떤 시사 음, 네. <웃음> 저보다 싸움 잘할 것 같아서 못 때리겠는데. 그, 왜, 그거를 의식하게 된것 같냐는 거죠. 그 이유가 있을 텐데, 우리한테. 잘 나고 싶은 욕심이었던 것 같아요. 잘 나고 싶은 욕심? 네네, 잘, 네, 보이고 싶은? 누구한테요? 어, 주변 사람들이요. 아, 내가 멋지다는 거를 그래. 보여주고 싶었어요? 네. 성장 과정에서 아버지한테는 칭찬과 인정을 많이 받았어요? 아니면 좀 아버지가 좀 무뚝뚝 하셨어요? 어, 많이 받았어요. 말이 안돼 말이 안돼 줘요 마이크 아 이거 진짜 짜증나 뭐 쇼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손을 들어야지 그냥 이렇게 하겠어요 필요없어 씨. <웃음> 아 짜증나 뭐 무슨 도움이 하나도 안돼 정말 사람들이 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은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다른 사람 없어요 솔직히 좀제 강연에 도움될 만한 사례를 가진 분 없어요 아까 선두문 중에 아 어, 그래요 그럼 마이크 이거 뒤로 한번 쭉 넘겨주세요 자 선생님 선생님 잘못되면 저 진짜 진짜 화납니다 이거 잘해주세요 분위기 파악 앞뒤 케이스 문맥 잘 맞춰가지고요 아 저는 어디서 말이 나오는 거죠 지금? 어디 계셔요 아아저 뒤에 계시구나 예 네. 그래요 얘기해주세요 예. 저는 원래 공고를 가려다가 입문계를 가게 됐거든요. 네, <웃음> 형. 네. <웃음> 이거 <웃음> 왜 이러니까 오늘 뭐 삼재예요, 뭐예요 네, 지금. 네. 그럼 제 좋은 데로 가신 거죠. 현재 네. 이제 대학교는 못 가고 축산쪽 계열에 있는 직장을 지금 다니고 있어요. 아, 아. 네,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다 보니까 다른 분들은 이제 다 어, 서울 대 건대 좀 저가면은 제뭐 거의 진짜 축쭉 빵빵 그런 대학교 나갔고 쭉쭉 빵빵 선생님 <웃음> 선생님 아니 왜 저런 분들만 지금 손을 드는 거예요 지금 자 이제 마이크 마이크 쳐요 선생님 마이크 하지 말아요 여러분 안, 아무도 안 시켜요 지금 자좀딱 보니까 도움 될분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선생님들은 그 10년 동안 진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엄청 하셨을 거라고요 근데 이제 그 제주도에 있는 그 대표는 이제 그걸 하다가 본인이 성과는 좀 났는데 공황장애가 온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 무렵에 여러분 요즘에 대한민국에 나는 자연이라는 프로가 제일 잘 되잖아요. 엄청 잘 돼요. 투자 대비 진짜 잘 돼요. 왜 그게 잘 되겠어요? 야생동물, 즉 받은 상처를 스스로 공동체로 치료할 수 없는 동물들은 깊은 동굴과 깊은 숲에 들어가서 먹지 않고 가만히 있어서 호흡을 골라줘서 잔병을 치료하거나 깊은 병이면 거기서 조용히 죽음을 맞이하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프로에 계속 시선이 가는 거예요. 세상 살고 사냥하고 장사하고 그거 하다가 힘든 동물의 특성이라고 봐야죠. 지치고. 그래서 지금은 남자지만 제가 약간 생각하기로 향후 10년, 20년 안으로 이제는 여성분들도 그런 분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성들도 사회활동을 하면서 남성보다 더 힘든 게 생기거든요. 그러면 누군가는 수다 떨면서 푸는 분이 있지만 누군가는 아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좀 있고 싶다. 아우, 다 싫어. 일단 남편 이 새끼 제일 싫어. 아. 귀신은 뭐 하나 이런 새끼 안 잡아가. <웃음> 그러니까 이제 여성들도 막 생길 거려.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자기는 그 바람 부는 언덕, 바람의 언덕이라는 데가 있어요. 표선에 전기도 안 들어오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언덕에 콩이 콩밭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다마스 타고 거기 그렇게 상고 나와서 그 해보려고 막 성과내면서 돌아다니던 그 10년. 그때의 성과는 좀 냈지만 몸의 병은, 마음의 병은 생기고 와이프는 그것에 대해서 막 인정해 줄까요? 아 여보, 당신이 정말 이렇게 여기까지 오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난 자기 진짜 최고야. 그런 사람은 쉽지 않죠. 너만 힘든 건 아니야. 엄마 님 항상 힘들다고 힘들다고 말하지 말라고. 어? 다 힘들어. 그러니까 여기서 옛날 같은 아버지들은 막 싸우고 이랬는데 요즘 젊은 남자들은 안 싸워요. 그냥 이렇게 쓱 나와버려. 저녁에 이렇게 분리수거 한다고 하면서 담배 한대 피로. 그래가지고 밑에는 반바지, 위에는 패딩 입고 이렇게. <웃음> 공식 복장, 밑에는 반바지, 위에는 두꺼운 패딩. 예, 네. 아파트 단지에서 봤죠 이런 사람. 봐봐요, 전국 어디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는 이제 그때 거기 그 언덕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그 콩잎 소리를 들으면서 한 30분 있었대요. 그냥 차 안에서 이렇게. 그리고 바로 뒤에 오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오름을 한 3, 40분 오르고 내리면서 공황장애가 치료됐대요 그래서 저한테 형님, 형님이 자꾸 돌집 돌집하니까 이 장소 어떠세요? 하고 소개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딱 갔는데 아 언덕에 콩이 쫙 심어져 있고 바람이 사사 그러면서 소리가 쫙 나요. 형님 이 언덕에 잔디 깔아드릴까요? 그러더라고요. 아, 아니다. 잔디는 전국 어디에나 있지 않냐. 난이 콩밭이 좋다. 그리고 이 콩의 수확이 끝나면 뭐를 심냐고 그랬더니 청보리를 파종한대요. 그래서 지금 청보리를 파종해놨어요. 이만큼 올라왔어요. 저 내일 저녁에 제주도 가요. <웃음> 그래서 겨울은 거기가 폐장기간이고요. 내년 4월, 늦으면 5월에 그 바람의 언덕에서 페스티벌을 하려고요. 강연도 듣고 음악도 듣고 오메기 떡도 먹고 그 뒤에 오름도 오르고 그 오름이 되게 일반 오름이 아니에요. 앞쪽은 온화하고 뒤쪽은 험하거든요. 남편하고 사이 안 좋은 여성분들 오시면 되게 자연스럽게 마무리 될수 있거든요 <웃음> 거기 어떤 카메라 같은 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네. <웃음> 아름다운 마무리 새로운 출발 <웃음> 제 얘기 딱 이해하실 거예요 아 그래서 여기를 추천했구나 아, 그래서 이제 둘이 그 오름을 탁 오르는데 아, 저 너무 예쁜 거예요 <웃음> 그래서 그랬죠 종이나나 제주시에서 태어나서 수십 년 살았는데 제주시는 제주가 아닌 것 같아 근데또이 친구가 형 언제든지 없어 그리고 형 이제 좀 쉬면서 해도 됩니다 근데 마음이 고향 떠난 지 오래됐는데 처음으로 고향에 온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언젠가는 여러분의 바람의 언덕에 털을 잡으실 수 있기를 기원드릴게요. 헌금할래요? 분위기도 딱 그런 느낌인데? 이때 거둬야 잘 나오는데. 사람의 인생은 늘 말씀드리지만 그리 길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잠자는 시간 빼면 대략 35년 전후, 어른들은 15년 전후로 남지 않은 게 인간의 시간입니다. 그러하니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선 하고 싶은 일을 하십사 추천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소수의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결혼생활은 늘 하고 싶은 일이 아닙니다. 지금 웃는 사람들은 다 빙고. 웃으름 억지로 참고 있는 사람은 더큰 빙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슬퍼서 웃지도 못하는 사람이 가장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렇게. 아주 극소수의 커플을 제외하고는 결혼은 늘 유지하고 싶은 제도가 아닙니다. 직장은 아침마다 즐거워서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직장은 해야 하는 일이지 하고 싶은 일이 되는 것은 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 현실적으로 말하면 해야 할 일을 반복해서 할수 있는 힘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에서 나온다는 말을 소개해 드릴게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돈은 벌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매우 억울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억울하면 화를 잘 내고 삐지면 말을 안 하고 누군가가 나를 찾아와서 땡을 해 주기를 기다리면서 찾아오면 더구석으로 들어가 버리고 그러하니 부디 여러분의 바람의 언덕을 찾으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기원 드릴게요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습니다 종이나 <웃음> 우리 어렸을 적에 국민학교 다닐 때 다음날 소풍이 어서 저녁에 과자 이렇게 좀 사놓고 사이다 같은 거 병으로 이렇게 사놓고 엄청 기분이 좋았잖아. 내가 요즘 그런 느낌이 있어. 근데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 왜냐하면 좀안 행복하게 내가 오래 산것 같아.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오랫동안 그 이유가 무엇이었던지 가에 그래서 나에게 이렇게 몇십년 만에 찾아온 이 설레임의 느낌이 살짝 불안해 그랬더니 그 친구가 형 이제 좀 행복해도 됩니다 상고생한테 기대 없어 <웃음> 그래 그럼 우리 팀 이름 만들래? 상공인으로? 여러분은 메이저로 시작하셨습니까? 마이너로 시작하셨습니까? 마이너로 시작을 해서 메이저로 들어가려면 상당한 진입장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진입장벽을 들어가려고 하다가 상당히 많은 힘을 알게 모르게 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들어가고 싶은 회사였든지 받고 싶은 인정이었든지 증명하고 싶은 그 무엇이었던가 아니면 이 지긋지긋한 가난, 돈돈돈하는 이 짜증나는 현실이었던지 아니면 벗어나고 싶은 가정환경이었던지 각자만의 그 무엇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의 성과는 이루었지만 마음이 힘들어졌다면 이것은 좋은 찬스가 온 것이니 포기하지 마시고 1년, 2년, 3년 계속 관심을 갖고 무언가를 보고 조금씩 반응하시다 보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바람의 언덕에 언젠가는 선물처럼 도달하게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시길 바랍니다. 봄이 오면 그총보리밭에서 지금 한 얘기를 다시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기회가 되시면 우리 그때 거기에서 다시 만나서 오메기떡을 먹고 제가 프랑스 시골에서 했던 산책 수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Do you have a money? No money? 너머니, no 너머니. No 네.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유튜브로 공짜로 해드릴 테니까, 돈 없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유튜브로 보시고 집 가까운 곳에서 해보십시오. 바람의 언덕은 제주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 여러분 주변에 매우 가깝게 그 언덕이 있을 겁니다. 언젠가는 여러분의 마이너라고 시작하고 생각했던 그것이 여러분의 좋은 장점이 되시기를 바랄게요. 너무 그 마이너를 완성해서 메이저가 되려고 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너는 마이너대로 인정하면 메이저가 할수 없는 그 느낌을 줄 수도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I'm a t e w t h the storm I was shaken, I was reborn I got another shot to make it to the top today I'm pulling out the suture It's Dumbled Out is everything